조유리님의 Loveable 아, 아, 벌써 들었어. 좀 오래됐어 10월 24일에 나왔거든 두 달이 넘었어 음, 음, 음. 세달 해도 바뀌었고 음음 음. 그렇지 이 노래 되게 좋았어 음. 가이드 들었을 음. 때부터 이게 후기 확실히 좀 나는 귀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음. 좋았고 그 곡이 음. 확실히 뭔가 이지리스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딱 계절도 듣기 좋은 음. 계절에 발매가 돼서 되게 음. 나는 이거 좋았지. 되게 연말이랑 잘 어울린다고 맞아맞아 음. 그런 맞아. 반응도 많더라그 조유리님 목소리도 되게 음. 뭐랄까 폭딱한 포근한 음. 음. 음. 따스한 이구 음. 음. 느낌이 있어서 이 곡이랑 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음. 그 가이드 들었을 때부터 나는 음. 음원이 훨씬 좋았어. 목소리도 그렇고 그 가사의 방향성도 음. 어. 이게 처음에 는 음. 조금 변화가 있었잖아 음. 근데 결국은 그 과정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음. 목소리나 곡의 분위기나 음. 뭐 유리님이 의도하는 거랑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랑 되게 맞는 방향으로 음. 어울리게 오. 결국 풀렸던 것 같아 음. 음. 음. 제목 정하는 데 음. 되게 오, 시간이 되게 많이 많았어. 걸렸었잖아 음. 대안을 엄청 많이 냈는데 음. 그중에 러브의 분이 게 음. 그 나는 이 가사의 방향성에 대한 오우. 비하인드를 음. 이제 또 음원 발매된 다음에 음. 콘텐츠 발매된 거 보다가 음. 알게 됐거든 음. 그 우리 얘기했었잖아 음. 그 유리님이 친구분하고 음. 통화를 음. 하다가 음. 음. 우리아너 그 있는 어. 그대로 어. 왜꼭 음. 그렇게 완벽해야 돼? 음. 이마를 이제 친구분이 해주셔서 음. 맞아 해가지고 음. 이제 이 가사 리들을 음. 주게 되셨다고 그래서 음. 음. 음. 음. 음. 음. 가사 방향도 바뀌고 아, 음. 처음이랑 한번 바뀌는데 아예 뒤집그랬었지 음. 음. 그리고 지난 앨범 음. 우리가 작업했던 두곡 작업기에서도 음. 얘기를 많이 했던 음. 것처럼 음. 그렇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되게 음. 많이 의견을 주고받고 수정을 좀 많이 많이 하기도 음. 했던 작업이었고 이번에도 음, 맞아 이런 거뭐 고장나버린 내비게이션 길을 잃어 다 수정 과정에서 나온 음. 부분 거의 처음에 남아있는 음. 게 많이 <웃음> 없어 아 맞아 <웃음> 음. 아 이거 뮤직비디오도 너무 잘 봤거든. 음. 그니까 너무 잘 뽑아. 음. 옷도 너무 예쁘게 입고 맞아. 색감도 좋고. 그 스토리가 이곡 곡 내용이랑 되게 음. 잘 어울렸어. 그러니까. 따스하고를 위한 노래니까 또. 어, 음. 그러니까. 그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댓글들을 봤는데 반응들에 그러니까 2023년 터곡고새플리로 <웃음> <많이 웃음> 넣어 분들도. 어, 적지 않으신 음, 것, 네, 것 같아. 요 뭐. 듣기 좋지. 음, 연말 연초에 음. 굉장히 음. 듣기 좋은 노래인 음. 것 같아. 음. 뭔가 되게 가사 내용이 우리는 리드를 받아서 좋은 음. 거기는 하지만 되게 그 당시 나한테도 엄청 음. 필요한 얘기였었어. 음 그런 리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한테도 좀 적용을 해서 응, 응. 결국 내가 듣고 싶은 맞아. 말 응. 그런 맞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나라는 사람이 원하는 말 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입장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뭐지 음, 맞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 그게 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음. 그래도 그거를 많이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음. 무엇보다도 유리님이 너무 잘 살려서 관매를 그러니까. 해주셔서. 이거 찾아보면 라이브 클립이 모니멀 음. 버전인가? 음. 아예 음. 좀 섹션 많이 빼고, 목소리로만 음. 거의 보컬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상도 난 되게 좋아해. 음. 음. 안경쓰고 이렇게 부미려고 아. 이게 뭔가. 발매가 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 더 뭔가 밝은 위로가 된다면은, 음. 음. 약간 더 미니멀한 그 거는 음. 딱뭐 그런 것보다 딱 목소리랑 그런 것만 남아가지고 더 진솔한 음. 느낌? 맞아. 메시지가 훨씬 음. 전달이 진하게. 느낌 그렇게 막 작정하고 엄청 음. 뜨거운 위로는 아니고, 음. 그래서 좀 나는 더 음.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아. 것 같고, 좀, 딱 음. 무대를 보면 위트가 있어. 음. 이 안무의, 아, 어, 그거 한 번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음.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잘어우러지고 맞아. 여기에. 몰라, 아무튼. 오히려. 생겼어.